무소속의 양양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바람에 급히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을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악의 꼼수를 쓴 것입니다. 양양자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허리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문을 작성해서 공표했는데 이 내용이 나름 상당히 리얼하게 민주당을 저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애가 가게에서 과자 한 봉지를 훔쳐서 도망쳐 나오는 순간 하필이면 같은 반 예쁜 여학생에게 현장을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 여학생이 과자봉지를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 눈짓으로 말했는데 그 남자애는 여학생을 째려보면서 그냥 들고 튀었습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잘못을 지적 받고도 부끄럼을 모른다면 이미 싹수가 좀 노란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를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도적질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인간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딱 맞는 좋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양아치 어떻습니까 양향자 의원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 원래 뿌리는 민주당에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친정같은 민주당이라 해도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갈수 있는 검수완박만은 안되겠다 생각한 모양입니다. 검수완박 강행반대입장문이라는 것을 써서 국민에게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염치라는 것이 있었다면 이 입장문을 읽으면서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 사람들 정말 낯짝이 두껍습니다. 검수한박 반대 입장문을 쓰기 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양향자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민주당 모의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검수한박 안하면 문재인 사람들 최소 20명이 죽는다고 무조건 찬성하라고 하더라. 둘째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두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번에 안하면 민주당 지지층마저 잃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에 안하면 앞으로 다시는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해야만 한다, 이러더라. 세 번째, 찬성해주면 민주당에 복당시켜주겠다 하는데 법안을 살펴보니 도저히 못하겠더라. 민주당 복당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지더라. 검수한박 법안의 법사위 통과는 법안조정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양향자 의원이 반대하는 순간 통과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 입장문 보면서 2단계에서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염도 치도 다 버리기로 염치든 체면이든 모두 버리기로 한것 같습니다. 만만한 초선 의원들 중에서 민영배 의원을 차출해서 민주당을 탈당하도록 해서 무소속 의원이 되게 한 다음 양양자 의원이 있던 그 자리를 메꾸는 꼼수를 쓴 것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악당도 의리가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악당 은 때때로 조금은 멋지지 않던가요 이런 악당한테는 그래서 차마 양아치 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던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시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민영배가 왜 무소속 의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의 과정을 먼저 잠깐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법안을 발의합니다.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법사위는 모든 소속의원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두는데 법사위 소속위원 18명 중에서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찬성과 반대가 각각 3명으로 3대3일 경우 이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90일이라는 조정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6명의 조정위원회 위원들 중 3분의 2 즉 4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원래 민주당은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넣어서 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그래서 4명의 동의를 받으려 했지만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바람에 급히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을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최악의 꼼수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내표의 동의로 검수완박 법안 두 건이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국회법 106조의 2 1항에서 재적원 3분의 1, 즉 100명 이상 요구가 있으면 표결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1인 1회 토론이 가능해서 예를 든다면 국민의힘 의원 1인당 4시간씩 발언을 할 경우에. 110명이기 때문에 440시간의 발언 시간을 독점하면서 법안의 표결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에게는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중단시키는 방법. 둘째는 국회 회기를 4월 26일 내지 27일쯤 종료시키고 그 다음 회기는 짧게 하루짜리 회기로 쪼개서 두번 여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180명의 의원이 찬성해 줘야 가능한데 현재 국회 구성으로 보건대 민주당은 있는대로 표를 모을 경우에 179석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민의당 출신 은 권은희가 배신을 때릴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인데 민주당이 180석을 채워서 필리버스터 진행을 시작조차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산되더라도 국회법 제 7조와 8조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회기를 짧게 끊는 방법 이른바 회기 쪼개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참 필리버스터 도중에 회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다음 임시회기가 잡히면 기존에 토의 중이던 법안의 경우 더 이상의 토론과정 없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수완박법안은 출석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 의결된 검수완박법안이 정부로 보내지게 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은 발효가 됩니다. 결론은 검수완박법의 통과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민영배 의원의 탈당 꼼수는 법사위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이견이 있을 경우 최장 90일까지 이 법안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4대2를 만들기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첫째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탈당이 아닌 검수안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진의가 아닌 가짜 탈당인 점 둘째 이 탈당의 목적이 검수안박법을 4월 이내 통과시키기 위한 것임을 민주당 지도부도 탈당을 한 민영배 의원 자신도 잘 알고 있다는 점 세번째 따라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민법 제107조에서 말하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해서 법적으로는 무효인 행위라는 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법적인 부분이라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분이 계시겠지만 잠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7조 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이번 민영배 의원의 탈당에 적용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탈당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 여기서는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상대방이 다 해당되는데 상대방이 탈당의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또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영배 의회는 민주당 지도부와 서로 통정한 점 다시 말하면 서로 탈당이 실제 진위가 아님을 서로가 다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서 민법 제107조와 108조에 의해서 민영배 의 탈당은 법적으로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민법은 개인간의 재산적 다툼에 주로 적용되는 사법의 영역이고 국회법이나 행정법 같은 공법의 영역과는 다른 것인데 민법을 공법의 영역에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법 분야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법적인 흠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조항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등 사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번 민영배 의원의 가짜 탈당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비진의 의사표시 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무효다 국회법 이 이런 부분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덮을 방탄법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불법과 탈법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 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우리말 사전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떠오른 단어 양아치라는 단어인데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 습니다 1.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2.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것이 양아치라는 단어의 정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떠오른 단어는 조폭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적으로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무형의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이라고 돼 있습니다. 칼을 들어야만 조폭이겠습니까 국민에게 입법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도 조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이 어록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당에서는 좋은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어쩐지 민주당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으십니까? 다른 분의 이런 어록도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천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한 시간으로도 족하다. 60여 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이으켰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집단들 70년 된 검찰 제도를 국민적 합의도 없이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열지 않고 무엇인가 쫓기듯이 야반도주 처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집단 지난 5년 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저러는 것일까요 대한변협에서도, 민변에서도, 참여연대에서도, 형사소송 법학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반대하면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입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거지들. 어쩌자고 이런 인간들에게 표를 준 것입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